짠! 좀 옆으로 가봐 어디가꽉찬 어, 나이야 짠! 짠! 노아스토리 노아입니다 오늘은 게스트 한 분을 <웃음> 모셨어요 저는 오늘 이제 그 크리스토퍼롤 해서 왔고 이분은 푸예요 푸인지 슈렉인지 <웃음> 디즈니 <웃음> 영상에서 지금 드림옥스 나오기, 있기있기 <웃음> 없기? 있어요? <웃음> 소개 좀 해봐요 네 안녕하세요 여행 유튜버 로디 로디 브로디입니다 네. 이거 뭐라 하는 거 아니야? 너 너무 형광스러 네. <웃음> 어, 리뷰를 할 건데 여러분 제가 또그 다이소의 그 뮤즈로서 <웃음> 다이소 푸 2차는 22일날 정식적으로 이렇게 다 뿌려준다고 하는데 간혹 가다가 미리 풀릴 때가 있대요 음. 응. 제 채널을 이제 구독과 알림을 하시면은 다이소보다 더 빠르게 리뷰를 볼수 있다는 음.. 뭐하니? 저... 음아 이게 너무 많아서 음 이렇게 많은 제품들을 다 가지고 왔고 이 많은 제품들을 다 리뷰를 해볼 겁니다 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웃음> 조금. 각자 여러분 이것 봐요 이봐요 음. 이, 구독자님들 보여드려서 이렇게, 이렇게 피겨 빨대컵이 나왔습니다. 이 빨대컵을 한번 먼저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대박이데 이렇게 푸가 일러스트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더 대박인 거는 이거 안에 응. 이렇게 <웃음> 예쁜 이렇게 어, 너무 예쁘다. 어, 얘짱이야 어, 어? 어 뭐야? 뭐 다른 달라 모양이? 어, 얘는 완전 그냥 완전 맵다. 그냥 뒤집어져 있고 얘는, 얘는 조금 일어났네. 있어. 보이시나요? 이렇게 포가 이렇게 앉아있고, 이렇게 하고 만세하고 있어요. 만세하고 있어요. 만세하고 있는 포예요. 너무 귀엽죠, 여러분? 헉, 와, 이거 되게 귀엽다. 이거 옷, 얼마게요? 5,000원. 5,000원이 말이 뭐야. 컵 없어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거기 가면은 이용량이면 거의 한 만구천원. 어, 한 2만원대 어. 막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근데 5,000원 웬 말이야. 그스트 빨대 피규어 포 컵을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빨리빨리 해. 지루해, 사람들. 필통이야 파우치? 여러분, 이 파우치, 와. 센스. 완충제가 이렇게 들어있네? 완충제도 터트려야 맛있죠. 아우씨! 하지마! 어, 이 안에 또. 아, 잉크가 있네요. 아. 김먹을때 나오는 습방지. 방습제야. 아.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옆모습에 이렇게네 얼굴 야! 얼굴 쳐봐후이렇게 꿀단지스가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피그랩! 앞모습, 옆모습에 이렇게 벌이 하나 달려있어요. 되게 꿀단지네. 이렇게 해서 파우치입니다. 아주 공간이 넉넉스하다. 난 카메라 가방으로 써도 될것 같아요. 요 뒤집어 까면은 우와! 요거 자크도 있고 주머니 옆에도 있어. 헉? 아니 이 안에 진짜, 여러분, 이 안에 이렇게 자크가 있어요. 어. 이 자크에 이 약간 그 수납합, 포켓. 어. 포켓. 카메라로 쓰면 메모리카도 일단 넣고, 뭐, 뭐, 배터리, 보조 배터리, 이런 거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웃음> 우와, 이거 되게 괜찮다. 응. 파우치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무 예쁘지 여러분? 오, 여기 프린팅도 되게 고급져요. 뭐라고? 고급져요. <웃음> 좋아, 좋아. 다음, 다음. 다음, 다음. 그 다음은. 우와, <웃음> 오, 너무 귀엽다. 디즈니 위니더프 멜라민 모양 볼. 그래서 여기다가 시리얼 같은 거 먹거나 뭐라 그러니? 고봉반? 아 고봉반 <웃음> <웃음> 이런 데다또 이렇게 손님 대접할 때 과자 같은 거아 좋네 좋네 초콜릿이나 이런 거 하면 너무 예쁠 것 같죠 여러분 이렇게. 그리고 얘는? 양치컵 같이 생겼는데 손잡이 양치컵 맞아? 맞아? 오 우와 당연하지. 그 나도 넣어주셨지. 되게 음. 천원 이렇게 푸가 헉, 천 원? 양치를 다 했어요. 그리고이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뭐 네? 재미가 없지 왜? <웃음> 그냥 <웃음> 그냥 단순 리뷰가 되고 있어. 그러니까 좀뭐라서 해보란 말이야? <웃음> 피그백과푸 인형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아이가 나 너무 귀엽지 아요 상황극 하자 상황극? 안녕? 안녕? 나그꿀한 숟가락만 줄래? 저... <웃음> 뭐야 <아니냐>. 제대로 해 <웃음> 후야 나술 수... <웃음> 꿀몰이 필요해? 오케이 해장 굿 꿀단지가 포켓이거든? 요다가 어. 프로포즈 할때 반지를 넣어서 주는 거야 음... <웃음> <웃음> 이렇게 여러분 있어요 이렇게 균형이 그래서 이 균형을 군형이 뭐니 쌍스럽게 <웃음> 야 군형이 왜 쌍스러워? 사투리 뿐이야 자 다음은 짠파우치 파우치 여러분 에이, 파우치가 땅... 있습니다 내거땅이네 너거 딱이야? 이거 갖고와봐 기본인지야? 어 기본지 딱딱 아, 들어가지 어. 여기, 여기도 막 이런 메쉬 메시 맞니 이거 망사? 그래 앞에 보면 여기 또자수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푸자수가 여행갈 때 좋겠다 음, 맞아 맞아 여행 크리에이터로서 좀 털어봐 털어볼까요? 일단은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같은 거는 가방에서 그 수화물 검사할 때 따로 빼가지고 분리해서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권 빼, 티켓 빼, 지갑 빼, 핸드폰 빼, 난리 빼막 이럴 때 여기 핸드폰 다 넣고 여권 넣고 티켓 넣고 이렇게 하면은 한방스 이렇게 어, 할수 있다는 거 한방스 할수 있어서 진짜 좋아 나 말하면서 뭔가 더 좋은 거 같이 느껴졌어 짠! 보시면 아 차량용이네 후, 이게 일러스트가 이렇게 예쁘게 아주 있고 이있고의자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 의자가 이렇게 그럼 여기 이렇게 등받이가 이렇게 있을거 아냐 와 아주 뒤집어지는 설명이다 이렇게 있을거 아냐 그러면은 어? 여기 틈이 있을거 아냐 이 사이에 어. 이 틈에 요거로 꽂아서 딱 그래 뒤쪽으로 얘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딱 세우면 걸리겠지 이게 누구나 할수 있는 생각인데요? 네 방금 생각 못했잖아 야 이거 속에 넣어가지고 게 건다고 싸고 있네. 딱 앞좌석에 하고, 이거 또 대박인 거는 아 목베개. 어, 너무 예쁘죠. 이거 뭐이 메모리폼. 와 이거 뭐야? 뭐야. <웃음> 와 지... 짠. 뭐야 수건? 밑에서 이렇게 쑥 수건이 나와요. 아 이거는 몸 닦는 게 아니고 손. 손 닦는 거 주방에. 주방에. 찌찌펑 아, 안쓸땐또 이렇게 넣어 놓으면은 이것만으로도 너무 귀여운 인테리어 소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 너무 귀엽다 진짜 안녕 그리고 다음은 이것도 약간 주방 오, 짠 식판? 식판 오, 일단 식판 먼저 재질이 되게 특이하다 일러스트가 이렇게 다 들어져 있어요 어예 진짜 좋다 너무 귀엽죠 여러분 약간 이건 접시 느낌 이건 아. 약간 대접 느낌 이건 약간 종지 종..종지보단 크고요 이건 약간 <웃음> 밥그릇 느낌 접시들이 나왔습니다 다음! 어... 너 똑바로 해 그래 아주 내가 예쁜 거 줄게 뭐짠 이제 핸드백이에요 이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장바구니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센스 있게 꼬럼, 있게 꼬럼 이렇게 똑딱스가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웃음> 딱딱이에요 이렇게 아주 쫀쫀하게 아주 쫀쫀하게 그리고 다음은, 따, 닦구. 약간 재질이 약간 그 재질이에요. 이거 뭐지? 약간 이런 재질 아시죠? 여러분도 아셔. 보면 따갈지, 뭐, 꼭 이름을 말해줘야 하니. 근데 이 안에 보시면, 짜라라, 이렇게 일러스트도. 아, 이렇게. 우와. 너무 귀엽게 되어 있어요. 이색 있고, 노랑 뒤에는 있고. 뒤에는 약간 초록색. <웃음> 다른 그림으로 이렇게 있고, 이렇게 디테일. 근데 지 어, 두 개야? 두 개야. 이 노트만 또 나온 게 아니야. 또 뭐가 있냐면 팬? 아 스티카. 스티커 스티커 예. 떼볼게요 떼보면 이오르랑 피그래시 있는데 이렇게 길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노트 한번 붙여볼게요 쉽게 찾지 못하는 비밀 메모를 남길 수 있다고 붙였어 여기다 이렇게 길지만 이렇게 접어가지고 딱 비밀 음. 요렇게 쓰는 검이다. 그래요. 음. 그리고 이거는, 이건 좀 제대로 보여드리겠다 PVC 스티커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포인트 밑줄 쫙 밑줄 쫙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여기 위에다가 이제 특별한 거를 적을 수 있는 빈 공간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그래, 다음은 이거는 뭐냐면 아 이렇게 수차판 이 자동차에 칠수 있는 핸드폰 번호판 이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호를 떼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따다다다 꼽으면 요 느낌으로다가 귀엽게 푸로 만들 수 있고 이거도 있고요 티거도 있고 이렇게 세 종류가 음, 있습니다 우와 진짜 생기나 있네 진짜 차를 다 푸로 꾸밀 수 있겠네 이번에 아, 이들에서 이거 방석, 목백에 응. 인형 있어. 어요 아, 본드. 지금 새로운 아이템이야? 짠! 아, 우와, 우와. 이거 그거 선텐 햇빛 선태? 가리개. 햇빛 가리개가 이렇게 뿔로 아 나와있습니다. 아 흡착판 없이 간편 장착이 된대. 어떡해? 뒤에 유리에 붙는 재질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느껴지시나요? 아, 좋다. 두 개나 들어있어. 음. 근데 이렇게 아주 간편하게 붙일 수 있는 히! 와, 이거 진짜 좋다. 너무 귀여운 햇빛 가리개. 그리고 이거는 짠 뭐야? 메모판? 테이블 매트에요 테이블 매트 아 우와, 얘는 뭐 코스터도? 헉? 코스터 세트네 어, 냄새가 조금 나요 <웃음> 단점도 얘기해야지 내가 무슨 장점만 얘기해야 되니? 단점을 아주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유튜버예요 여러분 신뢰할 수 있는 유튜버 아 딱세번 했... 냄새 어. 나거든요? 마스킹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서 아, 메모판으로 어, 쓰겠다 그렇게 써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음, 그러네 귀엽네 그리고 이게 보드마카 써도 지워질 것 같아 그런 아닌 것 같아 아 그래? <웃음> 문 앞에 붙여놓고 엄마, 오늘 집에 안와 <웃음> <웃음> 왜? 이제 학교 등교할 때 엄마 자고 있어 엄마 사랑해요 <웃음> <웃음> 엄마 자고 있어? <웃음> 학교 가는데 엄마 자고 있어? 그럼 그럼 <웃음> 뭐 혼자 학교 가는 거야? 슬퍼. 아니 초등학생 그런데 뭐 <웃음> 그리고 여러분 다이소가 이렇게 가격이 싸니까 아이고 음. <웃음> 음, 짝퉁 아니야? 아이런 느낌 있지 다이소는 아주 정식 라이센스를 받은 정식 구찌입니다 이 많은 아이들을 다 리뷰해 봤어요 음. 아우 네. 수고했습니다 네 너무 고생했어요 여러분들도 보시 너무 고생했고 후는 계속 있는게 아니라 아, 진짜? 팔리면 끝한정이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못사요 뭐 어. 하나 억지로 설명한게 없어 사실 제품 리뷰다 보니까 좋은 부분만 막 극대화해서 말하는 경향이 다른 컨텐츠들에선 있는데 이거는 진짜 양심을 걸고 나쁜 게 하나도 없었어 지금까지 여러분들 노아스토리 노아아 이렇게 끝낸다고? <웃음> 그럼 뭘더 얘기해 아, 뭐 행복한.. 아 그래 <웃음> 뭐 행복한 뭐? 지금까지 노아스토리 노아였고요 브로디얼드 브로디였습니다 네, 다음 다이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브로디월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네, 그럼 지금까지, 네. 안녕. 지금까지 안녕? <웃음> 고생했어요.